세요 음, 오늘은 아는 분이 제 동영상을 보면서 어, 제가 여태까지 오토캐드로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줄 아셨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오토캐드가 아니라 블렌더였다. 음, 그래서 그분은 원래 그 건축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이라서 갑자기 그 말씀을 하다가 생각이 났어요. 아이 건축물을 오토캐드로 할 수도 있지만은 블렌더로 건축물 모델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델링을 배우시는 분들이 처음에 그 건축구조물을 건축물 구조를 어떻게 올리는지 좀 팁을 알려드리려고 이 동영상을 일단 켰어요 뭐냐면은 일단 건축물을 만드실 적에 벽체를 만들게 되잖아요 그 벽체를 만드실 적에 대부분 이렇게 만들죠 이렇게 해서 에디트 모드에서 음뭐 이제 벽을 이렇게 아니면 이제 꺾어지는 벽은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뭐 방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겠죠 이렇게 방을 만들어 가겠죠 음뭐 이것도 나쁘지 않고요 또는 좀 아시는 분들은 아키메시 에드온에서 아키메시라는 것을 활성화시켜 가지고요. 자, 그 아키메시에서 룸을 만들고 피크니스를 조금 주고요 뭐 길이. 그다음에 음음뭐벽 벽체를 하나 더 추가를 하고요 추가된 벽체는 길이가 뭐얼마인데 앵글을 뭐 마이너스 90도로 주고요 이렇게 쭉 하고 또 벽을 하나 더 추가를 하고 앵글은 앵글은 180도로 주고요 뭐, 이렇게 해서 벽체를 쭉 만들어 나갈 수가 있어요. 높이는, 이월 높이는 3m, 뭐, 3m로 지정을 해준다든가요. 벽의 두께는 뭐, 얼마다. 이렇게. 벽을 하나하나 만들어 갈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그렇게 만만하게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음 뭐, 저렇게 하는 것도 뭐, 주, 중요하겠지만은, 저는 일단 처음에 이거를 초보자분들이 시작하실 적에는 저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조금 쉽게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컴퓨터를 이용하는 이유는 쉽게 쉽게 하자는 이유지 이 이거를 뭐 정말 장인정신을 가지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할 거면 은 정말 펜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게 나아요. 우리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게으르고 쉽게 네, 그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음 일단 어, 그림을 하나 불러올게요 그림을 불러오는데 이미지를 레퍼런스 를 불러오는데 어디가 지 예, 이런 도면을 하나 불러올게요 그 다음에 이 집이 전체가 지금 몇 미터 짜리인지 모르겠는데 음 이게 보통 이 10, 20m, 25m 정도 될까요? 그러면은 플레이너를 하나 만들어서 음... 키디멘전이 여기가 한 25m 여기가 한 19m 한 18m 정도? 예, 이렇게 되게 하고요. 그림 어디 갔죠? 그림. 그림. 네. 대충 그림을 거기다가 맞춰주면은 대충 요게 이제 그 척도에 일단 맞춘게 돼요. 요렇게 해놓고 요 방을 하나하나 좀 이렇게 이제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음 잠깐만요. 이게 이게 이게 선이 검은색이라서 잘안 보이네요. 요거를 레드털쪽좀 색깔이 보여야 되니까 잠깐만요. 얘가 제가 한번 세팅을 해보고요. 음. 와이어는 검은색이 맞구요 볼텍스 볼텍스는 어딨죠 어. 볼텍스도 볼텍스는 녹색으로 보이게 할게요 네 그러면 볼텍스는 녹색으로 선은 흰색으로 보이죠 네. 네 일단 이렇게 하고 다시 요거를 편집을 하는 걸 이제 보여드릴게요 다 이제 점수부터 다시 다시 합니다 플레인의 실을 하나 만들고요 어쩔 수 없군요. 자. 자. 그다음에 이 면은 다 지울게요. 딜리트. 면은 네. 다 지웠어요. 그다음에 다시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서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서 EX. 다 됐나요? 아, 여기 또 있네요. 얘 예. 사이에 예. 서브 디바이드를 해서 이 음. 야부의 예 사이도 서브 디바이드를 하나 해서 앗. 서브 디바이드 바이드를 해서 얘랑 얘랑 ML 네다 됐나요? 됐죠? 그러면 이제 이제 직각으로 얘네들을 다 정렬을 해야 돼요. 얘네들은 다한한 한 y축 상에 있는 거죠. 동일한 y축 높이로 잡아줘야, 잡아줘야 되니까요. sy 제로. 그다음에 얘는 X, 동일한 x축 상에 있어야 되니까 sx 제로. 그다음에 얘도 sy SY, 제로. 자, 똑바로 됐나? 한번 이렇게 옆으로 보면 아, 여기가 삐뚤빼뚤하네요. SX, 제로. 해놓고 이제 면은 없죠? 얘네들은 순전히 와이어만 있어요 자 에디트 모드로 빠져나가면 이렇게 보여요 얘를 잠깐 히든시켜 볼게요 음. 네 이, 이런 모양이 나와요 여기서 에디트 모드로 가면 선들을 다 잡을 수 있죠? 이 선들을 전차를 잡아가지고요 익스트루드 시키세요 위로 Z축으로 얼만큼? 3m요 3m 됐죠? 그러면 이렇게 벽체가 생겨요 두께가 없는 벽체가 생겨요 그럼 뭐 이거를 그대로 벽으로 바꿔주면 돼요 Add Modifier에서 음, Solidify를 눌러 주시고요 두께를 조금 주세요 자, 그런데 삐뚤빼뚤해요 이거는 왜 그러냐 Offset이 지금 마이너스로 잡혀 있고 지금 이 면에는 안쪽과 바깥쪽이 있는데 지금 어디는 이쪽이 안 어디는 이쪽이 안 안쪽과 바깥쪽이 조금 혼재돼 있어서 그래요. 그럴 때는 오프셋을 그냥 제로로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분 시크니스를 주면 이렇게 되니까 이분 시크니스를 주지 마세요. 그냥 컴플렉스 모드를 가게 되면 이렇게 모든 게 깔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다음에 시크니스는 알아서 좀 조절을 해주시고요. 자 건축물이 벌써 이렇게 그냥 완성이 돼 버렸어요 자 이제 이 그림은 밑, 밑면 그림은 필요가 없고요 이건 지울게요 지우고 땅바닥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클로 줄게요. GPU로 하고요. 네. 자. 이런 건축물이 그냥 쉽게 나오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팁은 여기까지인데요. 이제 보너스로 몇 가지를 좀 보여 드릴게요. 아까 그 메시에서 아키메시를 활성화를 시켰으니까, 음, 문을 어떻게 만드는지, 문 같은 경우에는, 도그룹을, G, 도그룹, 도그룹의 프레임을 약간 키우고요. Create, 네. 도를, 뭐, 손을 댈게 별로 없네요. 오케이. 자, 도를, 얘를 잠깐, 도에, 아키메시의 도어의 피크니스를 좀 줄게요. 프레임에 피크니스 조금 아래로 네 도어를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지금 이 벽체 위에 그냥 놓여있는 문이잖아요. 이 문이 있는 자리만큼 뚫어줘야 돼요. 그럴 때는 이 벽에 이 벽을 불린 모디파이어를 써서 그 오브젝트를 여기 컨트롤 홀이라고 되어 있죠 컨트롤 홀이라고 바뀌죠 컨트롤 홀을 클릭해 주면 문이 뚫려요 문 자리가 땅 뚫려요 이게 또이 색깔을 일단 조금 벽체의 색깔을 조금 줄게요 뭐 어둡게 예. 이렇게 주면 벽체에 문자리가 그대로 뚫리는데 잘 모르시겠죠? 네 이렇게 뚫려요 제가 그럼 창문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레일 윈도우 창문을 이쪽으로 끌고 와서 네, 문의 프레임을 조금 키워줄게요. 네. 그리고 지금 좀문의 프레임을 폭을 좀 넓혀주고요, 높이도 좀 높여주고요. 자, 이렇게 됐죠? 그다음에 얘도 역시. 벽을 잡고 새로운 불린 모디파이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불린 시켜줄게. 이 컨트롤 홀이라고 001 뜨죠? 요거를 클릭을 해주면 뚫려요. 얘를 렌더링 모드에서 보면 이렇게 네, 쉽죠? 네. 요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게 그, 건축물 구조에서 벽체를 가장 쉽게 만드는, 어, 팁이에요. <웃음> 네.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